카타오의 유튜브 서예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본격적인 첫 강의가 될 텐데요. 초심자분들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예를 할 때의 기본적인 준비물입니다. 종이, 먹물, 먹, 벼루, 붓, 서진, 깔판, 그리고 연적이에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필방의 링크를 더보기에 올려둘 테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예할때 쓰는 종이는 화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전지라고 하는데요. 전지를 반으로 자르면 2분의 1절지가 됩니다. 반절지라고도 하죠. 작품할 때는 전지를 많이 쓰고 연습 시에는 보통 2분의 1절지로 구매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또 반을 잘라서 씁니다. 그것을 4분의1절지라고 하죠. 아니면 아예 이렇게 4분의 1 절지로 파는 것도 있으니 그걸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종이를 자를 때는 보통 서진이나 칼을 이용합니다. 서진은 원래 종이를 누르는 용도지만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데에도 편리하게 쓰인답니다. 이제 종이를 접어야겠죠? 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로로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그 다음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절지 한 장에 8칸이 나오죠? 틈나 을때 종이를 충분히 접어 놓으면 매번 쓸 때마다 접을 필요가 없어서 든든합니다 자 이제 종이는 준비가 됐고요 먹을 갈아야겠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먹물을 쓰시면 되지만 여유가 좀 되신다면 이렇게 먹을 갈아서 쓰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먹가는 소리를 듣고 먹에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서예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먹물과 물을 섞어서 살짝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갈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만든 영상이 있으니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은 만원 이내가 무난합니다 고매온먹 같은 경우는 명품에 속해서 10만원, 18만원 짜리도 있는데 저도 아직 안 써봤습니다 벼루의 경우 처음에는 2-3만원짜리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론 서해를 오래 하시다 보면 점점 더 멋진 벼루를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디자인도 금액도 천차만별이지만 본인에게 맞는 걸로 근사한 벼루 하나 선물할 수도 있겠죠? 붓은 족제비털, 속꼬리털 쥐수염털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양모를 쓰시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요. 하얗고 끝이 약간 누른빛이 나는 것이 무난합니다. 붓의 중심부에 족제비털 등 심이 더 강한 것을 쓰기 때문이죠. 좋은 붓은 풀어서 손가락으로 눕혀보았을 때티웅 하고 다시 돌아오는 탄력이 좋습니다. 문방구에 몇천원짜리 저가 인조털로 만든 붓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탄력이 너무 없고 거칠어요. 생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초심자분들은 2-3만원 정도의 양모 붓이면 무난할거예요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붓은 양모입니다. 사이즈는 12호부터 14호, 16호 정도면 적당한데 나중에 사경을 하거나 작은 글씨를 쓸 때는 더 작은 붓을 쓰고 대자 작품을 할 때는 더큰 사이즈를 쓰시면 됩니다. 우선은 가장 무난한 14호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진이 필요합니다. 문지는 서진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가 흔들리지 말라고 눌러주는 용도죠. 가장 저렴한 고무 문지는 1,500원 정도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무 문진, 나무 문진, 그리고 이런 귀여운 디자인의 주물 문진도 가지고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고무 문진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취향에 따르면 되겠죠. 그리고 깔판이 필요합니다. 사이즈는 대중소가 있는데, 어떤 게 좋다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예를 주로 하게 될 테이블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큰 작품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자나 중자를 주로 쓰고 있어요. 연적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연적은 벼루에 물을 따르는 용도인데 테이블에 주전자나 컵을 두고 따르긴 좀 그렇죠. 우아하게 도자기 연적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적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을 틀어서 위에 있는 구멍으로 물을 넣으면 되고요 따를 때에는 옆에 있는 구멍으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붓을 잠깐 걸쳐놓는 용도로 붓 받침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몇천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붓이 많아지면 붓거리도 하나 장만하시면 좋겠죠 자이 정도면 서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얼마쯤 들까요? 12만원 정도? 네 이렇게만 구비해 놓으셔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쓰실 수 있어요 나중에 작품을 하실 때가 되면 내아우를 넣은 도장도 파고 작품지도 사고 해야겠지만 우선 연습을 위한 준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다음 영상에서 기본호에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